둘, 셋, 틉니다. 딴. 어 이게 데뷔 영상이라는데 2013년 2월 방탄소년단의 5일차? 5일차? 5일차. 아. 에피엘스, 에피이 나, 나, 나. 나 이제 짱플 다들 인상 기압이 들어가 있다. 지이 와, 시야 어렵다. 야, 번쩍번쩍한데 번쩍번쩍하지 않다. 수나이들 몇살이지어 진짜 어려워. 정국보다 와, 와, 정국이니까 애기고. 네. 투, 아 정국보다 올때와어 정국이가 애기 고 이때는 두 안녕하세요. 이게 게. 귀엽잖아. 행원 형이 어디 들어가 저도 가겠습니다. 없었으면 한번더가 볼게요. 저거 없었으면 셋팝타 안녕하세요. 반 네. 안녕하세요. 와, 예면서 랩춤 노래 아, 이하고 아, 왜? 어 여우맨 야 아, 정맨 아, 아, 아, 아, 아, 아, 다들 아, 되게 아, 좀뭐영재다 아, 팀을 맡고 있습니다. 아 잠만. 안녕하세요, 랩 몬스터입니다. <웃음> 이름처럼 팀에서 랩을 맡고 있습니다. 아, 아 아유 긴장 긴... 빡했네. 안녕하세요, 정국입니다 와, 아, 연아기 아, 춤을 맡고 있습니다. 와나 요리극이었냐? 아, 아 정국이랑 얼굴 아, 안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마티형 진입니다. 아, 팀에서 춤을 고 있습니다. 아, 아 잘생겼네. 다 아,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 와. 에서배받고 있습니다. 다들 얼굴에 살 하나 도없어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어, 어, 어, 너무 없으니까 좀 괜찮아요. 미치도록굴맛이 너무 굴맛지 데뷔한 지 얼마나 됐어? 데뷔한 지 이제 오늘 16일이니까 어, 5일째인데요. 와. 와. 와. 와. 목소리 네. 이데가더현관이야 완전 신이시네요. 저때 인터뷰 하신 분들은 보면서 야, <웃음> 이런 식으로 나에게 기태기가. 네, 저희들이 이제 드라이디어스 네. 할때 감독님들과 이제 수많은 방송국 스태프분들이 네. 저희의 네. 이제 이름을 모르시니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저희처럼 이렇게 귀걸이 많이 귀걸이 화려한 거 많아. 귀걸이 하려면. 저거 이기 엄청 걸렸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많으셨어요. 이 옷은 네. 언제까지 있을 생각이에요? 저희가 많이 떠서 빨리 떠서 이제 어 감독님들이 저희 이름을 다 아시면 머리 진짜 쩐다. 그때부터는 이제 좀더 여기 뭐 옆에다 RM색이 있냐 겠지면 저희가 빨리 잘 돼서 감독님들이 저희 이런 옷 아니더라도 저희 이름을 아셔서 저희 이름을 불러주시는 지금 도 하나 있잖아. 아니 이제 안찾아안찾나뭐 하나 있나요? 뭐 네, 가기 시킬 수 있는 불쌍이랬어 우리가. 제발. 이상한 뭐거 아닌 거 같아. 내가 볼 남진이 나선 거 같은데? 아니야. 나 아, 시간이 남았어. 시간이 남았어. 지민 군의 아시민이었네 떠넘기기 아주 그냥 은서 이때부터였구나 저색깔이 5, 6, 7, 8 라, 라, 라, 야 킹이 이 하나도 없네 와 쏜다 대박이었다 네 작사 작곡도 저희가 참여를 하면서 진짜 힙합을 즐기고 그런 힙합팀입니다 가!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거 같은데. 웃음> 죄송합니다. 아 남지 못했어. 저때 인사 가 1, 2, 3번 있어가지고. 맞아, 네,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습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긴장했어. <웃음> <웃음> 네, 네, 저희는 지금까지. 안에 <웃음> 이 분량이 었 썼어요. 둘, 셋, 파, 한번 더요? 네, 저희는 지금까지 아, 방탄소년단습니다 둘, 셋, 파, 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아, 했습니다. 이... 이때 보면은 진짜 네. 우리 초심. 토심... 야 많이 열심히 그렇다. 했다. 영상이 아니라는 걸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니까 실이차 그래. 영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왜냐면 실이차 가 실이차는 방송이 없으니까. 우리 메이버 서울의 세븐 저 당시에는 네 uh. 예 우리가 막 방송을 마음대로 못깔 때예요. 그치 방송을 막사람다 차였으면 우리 못 나오고 그럴 때도 있었어. 저때 한밤에 이게 나게된게 되게 약간 우리가 막 그랬었어 그때. 그랬어요. 되게 중요한 거고 신기한 거고 되게 약간 원래 그렇게 따로 인터뷰 잘안 해주시는데 막 그때 그런 기억이 나. 저희를 내주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좀 신기했나 봐. 막방탄소년단에다가막그 쪽키 입고 막 이렇게 막 야, 제가 튀려고 진짜 애쓴다 할까 그런 느낌. 열심 아, 했어. 나라도 신기했을 것 같아. 방탄소년단. 근데, 방탄소년단, 저,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네, 막. 차. 네. 전 몸이 좋았네요. 뭐 지금 맞아. 지금은. 지금. 음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다들 저때 기합이 많이 들어가 있네. 둘셋 네. 방탄. 아, 네. 사실 뭐. 뭐 과거 영상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수 있지만 저희는 지금, 지금이 지금 너무 좋아서 네, 네 지금을 더 좋아하겠습니다. 네, 지금을 사랑하고 저희 지금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저, 시작. 저, 어? 그러니까 각을 살려서, 살려서 해야 된다고. 맞다. 응. 아니요, 아니요. 그냥 각을 살려서 하지 말고 지금은 우리의 인사 한번 보여주 편하게, 줄게. 정말로 아니, 하는 보여니까 인사할 때부터 우리 앨범 제목 응. 스포를했었네맞데근 아, 세븐. 까지한 번, 한번 해주시죠. 자! 이사진셨다 둘, 셋, 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씨 라디 안돼 사람도 어떻게 안달라져 이게 더 자연 속이기도 해. 그래 형. 근데 막 사람이 어떻게 안달라져 아니 보고 있는데 보고서 한거 불편해. 어우 어우 얘들 왜 이래. 기억이 들어간다. 이거 하는 사람 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하는 사람? 저, 저는 저뭐 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했다. 아 이게 각도가 점점 달라지는 거 같아요. 요즘에는 뭐. 이게 각도가 처음에 이랬는데 막 어, 이렇게도 <웃음> 가고, 이렇게도 가고. <웃음> <웃음> 나, 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짜. 집안을 뒤집게도 이렇게 하는데. 뭐야, 매트릭스 나, 나 옛날에 인사할 때둘다 팍, 안녕하세요, 박수 형. 나막 이러고 막. 됐어, 됐어, 지아 그래, 재밌네요. 그래. 그 시절이 있게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모두 축합니다 지금을 너무 사랑습니다 지금 저희를 너무 사랑합니다. 저희는 감사습니다 넘았어요. 넘았어요.